이런 식으로 공항에 물을 실어 줍니다 이거 다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지 걱정입니다 사긴 샀는데 장 봐갖고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 봐갖고 온 라탄델입니다 저거는 뭘지 궁금하시죠? 케모네에 오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치앙마의 감성을 케모네로 들고 갈게 걱정이네요. 자, 에어포트 오늘 피고 오는 날이에요. 지금 짐이 저희가 상당히 많아서 파타야에서 넘어가기 전에 어, 짐을 방콕 동모항 공항으로 옮겨놓고 파타야는 가볍게 이동했다가 제가 공항에서 수함을 다시 받을 예정이에요. 짐이 저희가 창마에서 한달 살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에어포텔 픽업 서비스를 요청 했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방콕이나 파타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짐을 파타에서는 쓸 짐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렇게 공항에서 다시 받으려고 서비스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파타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묵는 속도로 서비스를 요청을 했고요. 저기 보시면 음, 에어팟들 차량이 오고 있죠 약속 시간에 맞춰서 저희 숙소까지이렇게 짐을 가지러 옵니다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공항에 물을 실어줍니다 에잇 수화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치고 이런 식으로 가지러 갑니다 사진을 찍어서 수화물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오더지를 줘요 이런 식으로 오더지로 기사명과 수량을 확인해주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수량을 체킹합니다 이런식으로 저희 물건에 표시를 다 해줘요 음, 헷갈리지 않게 나중에 분실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체킹을 해줍니다 꼼꼼하네요 기사님이 되게 친절하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땡큐. 갑. 잘었습니다 이제 출발. 자, 오늘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라 어, 수함을 찾으러 왔어요. 저희가 방콕에서 넘어갈 때 찾으러 왔던 것이고 지금 여기 1층 9번 게이트 쪽으로 오시면 여기 에어컨텔이 있어요. 저희가 할때 먹었던 티켓 하면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up y 자 여권도 꼭 챙겨 주셔야 돼요. 챙기실 때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짐이 많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찾으시는 시간에 수화물을 챙겨줍니다. 음. 안에는 이렇게 많은 짐들이 되어 있고, 여권꼭 챙기셔야 돼요. 그래야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짐 이렇게 많아. 와우. 사인? Okay, thank you. 자, 물건 다 e r e going to have a 어 i t t l e b 서비 o 에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서비스 l e bit of a l i t t 저희가 한달 살이 하고 오다 보니까 짐이 이렇게나 많았거든요. 이게 다산 거예요. 저희 옷짐은 따로 있어요. 요거를 지금 공항에다 맡겨놓고 저희가 파타야를 갔다 온 거거든요. 방콕 아니 태국 내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화물 배달 서비스 사용하시면은 무겁게 안 다니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한국에 도착해서 지금 사온 물건들 언박싱하고 있어요 어 캐리어를 현장에서 하나를 더 구입을 했고